돌리고 있습니다. 조금 지루할 것 같아서 세 배속으로 돌리고 있으니 주위 환경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참, 경치가 좋은 곳입니다. 오염이 안 되었고 경치가 좋은 청정 지역입니다.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구질이 깨끗한 골짜기에 있는 전원주택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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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집도 참 이쁘게 보입니다. 앞쪽 상과 거리는 충분히 있습니다. 옆으로 들어오는 방향을 향해 촬영했습니다.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. 잔디마당도 이쁘고 돌로 석축을 사아놓은 화단도 이쁩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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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안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집안에서도 밖을 향해 촬영해보면 바깥 풍경이 참 아름답습니다 앞에 보이는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입니다 앞뒤 좌우 어느 쪽을 보아도 산이 많습니다 산 속에 예쁜 전원 주택 매매입니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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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적은 690제곱미터 지목은 대지입니다 도로는 도로에 잘접해져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건축주 용도는 주택입니다 층수는 2층 주구조는 경량철골조입니다 사용승인회는 2017년 7월입니다 1층 면적은 116제곱미터 2층 면적은 22제곱미터 방 3개 주방 욕실입니다 방향은 남향. 거실 기준으로 멀리까지 잘 보입니다. 주차는 세대. 수도는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정화조는 단독 정화조로 사용하고. 매매금액은 2억5천만 원입니다. 이 영상은 상호 지목공인중개사 대표 장지목 전화 01024870010 등록번호 42021234 주소 경북 광시 남구 대로 95 해서 정성들여 만들었습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